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권 출퇴근 원하시는 분들 이 동네 무조건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그만큼 교통 여건 양호합니다 마을은 정남향 뒤로 칠사산이 놓여있고요 앞으로 경안천이 예쁘게 흐릅니다 또 바로 옆에 대단지 아파트가 일렬로 붙어있는 게 특징이죠 자 눈치 빠른 주거독립 열사분들 이 정도만 봐도 느낌 오실 텐데요 자 이제 내려가서 차로 한 바퀴 가볍게 둘러보죠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이 강남권이다 그럼에도 단독주택을 원한다 아마 10중 8구 용인, 분당, 화성 정도를 눈여겨볼 겁니다 아니 바로 옆에 광주는 왜 뺐냐 솔직히 무서워서 다 신현동, 능평동 같을까봐 광주 하면 다 그렇게 난개발의 교통지역 똑같을까봐 근데 여기 와보고요 그 선입견 확 깨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교통여건 좋은 데가 광주에 있다고 자세한 건 잠시 뒤 도보 여행 때 제대로 분석해드리죠 먼저 간단한 특징들 조금 살펴볼까요? 마을은 약 35가구 아담한 사이즈 조금 경사가 있긴 있죠 마을이 윗마을 아랫마을로 길이 서로 갈라진 것도 특이합니다 또 이거 보세요 도로가 무척 깔끔하죠? 최근에 길을 새로 깔았는데요 이게 그냥 포장만 바꾼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무려 도시가스를 묻었답니다 아하! 전원마을에 도시가스라! 이것만 해도 구미가 확 당기죠 더 자세한 건 걸어서 꼼꼼히 살펴보시죠 진입하자마자 바로 볼수 있는 게 이렇게 양갈래로 길이 나눠져 있고요 이쪽 이쪽 마을이 살짝 다른데요 최근에 도시가스 개통, 오수관로 준공, 도로 포장 완공했다고 저기 현수막이 붙어있네요 경사도가 상당합니다 <웃음>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알수 있겠죠 네, 경사도 또 이쪽에 좀 독특한 게 이렇게 마을인데도 완충 녹지가 있습니다 전원 마을 배치도 지금 중간에 볼수 있는데요 제가 위치한 곳이 여기가 아닐까 싶네요 야 여기 올라오니까 드론을 띄울 필요가 없네요 아래가 쫙 시원하게 내려다 보입니다 고도 한번 재 보겠습니다 저도 거주민분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건 바로 교통입니다 일단 여기서 강남역까지 한번 찍어보죠 이 정도면 괜찮죠 우리의 비교 대상인 과거 오5우 여기 능평동이 요러니까 어라 여기가 더 가깝네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통과하는 도로 여길 주목해주세요 이 마을은 성남 2천로를 타고 판교 IC로 바로 빠지는데 반해 능평동은 그 유명한 57번 국도 헬게이트를 통과해 경부선에 얹습니다 여기 하나 더 중부고속도로까지 옆에 딱 붙어있네요 아래 2천 위로 하남을 지나 수도권 제1순환로까지 편하게 얹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바로 이것이 강남권 출퇴근 가능한 단독마을 찾는 분들께 제가 이 마을을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마을 바로 입구 쪽에는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고 저쪽에 있고 그렇습니다. 아, 버스가 상당히 많이 들, 들어오네요. 아 여긴 대중교통도 좋죠. 마을 바로 앞에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면 경강선 광주역과 광주종합터미널까지 노환승 다이렉트! 게다가 조금만 걸어서 아파트 쪽으로 나오면 서울 가는 빨간 버스까지 있네요. 3,800번 양재역 종점입니다. 이 마을 아래쪽에 이렇게... 큰 물류창고가 두 동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요 도로와 경계선 역할을 해서 뭐 소음이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는 바로 근처에 없습니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 광주고, 경화여중고가 있는데요 남고여고가 서로 맞붙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환승 없이 한 번에 갈수 있으니까요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고려해 볼만 하겠죠 여기서 버스로 1 6번 2.4km 이 아스팔트와 도색을 새로 싹 깔끔하게 했습니다 아주 단지가 예쁘죠 여기 보시면 최근에 도시가스를 아주 깔끔하게 잘 설치했습니다 와이 집은 완전히 시선 강탈이네요 또 재밌는 거는 이쪽에 전원마을 쉼터 이렇게 예쁘게 해놨습니다 어, 최근에 설치한 것 같네요 깔끔합니다 교통만큼도 올랐던 것 바로 쾌적한 인프라 세상에 경기도 광주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벌써 보세요 옆으로 늘어선 아파트 덕분에 생활 인프라 아주 빵빵하죠 거주민분 말씀으론 짜장면 하나를 시켜도 면발이 아주 그냥 탱글탱글하답니다 또 아까 살펴본 광주터미널 안에 이마트 그 바로 앞에 종합병원인 참 좋은 병원까지 고작 10분 2.4km 한꺼번에 싹다 모아놨네요 다들 아시죠? 단독 전원마을에서 이 정도 인프라면 거의 신도시 아파트급이죠 아 진짜 여기 내가 알던 그 광주 맞나? 이렇게좀잘려 있고 또이런 오솔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이어져 있을까요? 길은 따로 없고요 아, 이 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마을 옆으로도 이렇게 빈 땅이 간혹 가다 있고요 오솔길이 작게 있네요 야, 이거 등산로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가파른데요 이제 매운맛 좀 볼까요? 높은 경사, 정리 안된 주변 환경 심지어 빈집도 눈에 띄고요 게다가 한쪽엔 송전탑까지 이곳 주민분 말씀으론 크게 뭐가 안 좋거나 한건잘 모르겠고 오히려 전기요금을 좀 깎아줘서 좋다고 하시더군요 요건 사람마다 체감이 전부 다르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엥 쿠팡이 안 들어오네요 대신 쓱 들어오고요 마켓컬리 안 되고요 배민 안 되고 요기요도 땡이요 교통, 교육, 의료, 상권, 배송 다섯 가지를 총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하니까 또한번 이 마을은 교통 딱 그거 하나로 끝났습니다 모든 자잘한 단점들 상쇄하고도 충분할 정도죠 강남권 출퇴근 염두에 두고 계신 주거독립 열사 분들 이 동네 꼭 한번 답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?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이 마을은 이런 분들께는 추천드리고요 또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께는 비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완세